하나 야 아니야, 한체 내려야 돼. 돼. 어, 스커 빨리한채 내리면서. 2 0 0 벌써 1분이야, 2 0 0 1분. 그렇지. 뭐야? 안녕? 아, 아. 아. 아 이제 어. 거야. 봐봐, 벌써 우리 200미터 갔잖아너 아까 2 0 했던 거 이제 2 0 0 나왔어. 스리 이제. 그냥 악질로 아, 아. 아. 아. 지금 끝내버려 오시면 되는 거야아하나 우와, 이거 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든와우 그건 이제 다정당방위야 근데 이거 만약에 못하고 가잖아? 오늘 하루 찝찝해서 너 오늘 하루 아직 버릴 수가 있어. 알겠지? 이 양념 끝내고 누구든 힘든 거고 근데 그, 그 힘든 거 해내는 사람은 너랑. 자 오늘 날짜가 여러분들 7월 16일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요? 아, 6월 18일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운동을 시작했고 배우기도 시작했고 근데 이제 딱한 달이 되는 날인데 파트너 오메킴 매키마 말랑게 수제자 니까 적도마 오메킴입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키로가안 빠졌다 컨디셔닝 일주일에 다섯 번 하겠습니다 운동선수 만들게요 진짜로 테릉촌이안부러울 테룸, 정도로 오늘이 여러분들 중간 점검이에요. 저희가 6월 19일 날 이제 네. 검사를 했죠. 인바디 검사와 운동을 시작했는데, 네. 이 오늘이 이제 7월 16일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한 네. 달. 거의 한 달. 네. 장문으로, 형님 죄송해요. 오늘 뭐 <웃음> 숙제 못했어요. 밥못 뭐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엔 그럴, 그럴 수 있어. 근데 본인이 아니까. 그래서 지나갔는데 팬들이, 야, 이 피셜이 오메키 뭐 수박 지금 12저각 먹는 중. 사람 새끼 아님 오늘 진짜 중간 점검에서 인바디를 찍어봤는데 체중이 어떻게 보면 또 결과니까 네. 일단 목표가 체중 감량이었으니까 첫 시작이 114.4kg <웃음> 아 리얼 사람 아니긴 하네요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중간 점검 딱한달된 이후에 체중은요 106kg 총 우와. 8kg 감량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박님 너 여러분들 덕입니다 형님 덕이니다오 진짜로 우리가 목표가 한 달에 7.5kg씩 빼자 이랬는데 8kg를 빼버렸어요. 일단 골격근량은 어쩔 수가 없어요. 체중이 빠지면서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때는 41.7, 오늘은 40.7로 딱 1kg만 빠졌어요. 그런데 체지방량 자체가 옛날에 41.3에서 오늘은 35. 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력 운동을 제 하고 있는데 근력 자체도 향상되고 있고 너도 알거 아니야. 컨디셔닝을 진행했을 때 회복력이 진짜 엄청 좋아졌거든 우리가 인바디 점수가 이제 75점 목표였잖아 네. 한달에 4점 올렸단 말이에요 네. 아마 이번 한 달만 더 하면 75점 도갈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본인 밥다 먹고 뭐좀 군것질도 좀, 좀 나몰래 하긴 그렇구나.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운동량과 더불어서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진짜로 열심히 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맹세, 맹사잖아 책단 네. 조절을 절대 우리가 안 했어요 어, 체지방률 자체가 36에서 32로 떨어졌어요 물론 가야 할 길은 많으나 지금 우리가 정한 계획에서 너무 잘 따라와주고 있고 더불어 운동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만 더 지켜봐 주시면 목표 이상을 떠나서 좀더 건강하고 활력 있고 게다가 운동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일단 중간점검 자체는 대성공 아이스 아아 덕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나, 나, 나, 나. 아, 네가 고생 진짜 많았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중간점검 네. 이걸로 하겠지만 오늘 또 컨디셔닝 날이잖아요 <웃음> 괜찮으세요? 예? 네? 괜찮으세요? 근데 제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방금까지. 네. 근데 제가 그 밀기할 때 생각이 브랜드 떠올랐어요. 그래서 <웃음> 오늘 행복하구나생각하니다 <웃음> 거기다 이렇게 할 때는 죽은 것 같은데 끝나면 기분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운동 막 좋아하나봐요. 네. 끝나면 되게 행복해져요, 사람. 음, 네.